l e e v e still w i l m e a r c h i n g f i n s o m e t h i u n d e r u n d e t g r a drop o w e a o m h i 아빠 돗자리 갖고 온대데리야 돗자리 갖고 온대 <웃음> 아빠, 금방 오실 거야. 아빠,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. 아빠. 아빠. 아빠. 아빠. 아 <designed> <let> Half <laughs> mm, <baby. laughs> <laughs> three when I called you up, said I need you now 'cause I'm losing patience. Yeah, come on. By four, k n o c k i n on my door. I said love is a two-way road. He don't care no more. i m going crazy? n e e d i d you just to help forget it all. And it was easy. 동구야 너한테 미안한데 김수현 <웃음> 애불러가 그래서 막카롱 먹어 그렇죠? 진짜, 진짜 먹어도 돼? 응? 진짜 먹어도 돼? 응. 존나 잘 먹어. 진짜로? 응. 어. 아니. 다 먹어도 돼. 엄마 배불러. 응, 그래도 다 먹어. 딱, 딱, 딱, 딱, 딱. 오늘 할머니 하나 먹지 만라 너무 좋다. 아, 할머니가 외할머니는 엄마의 엄마. 외친 할머니는 아빠의 엄마. 그런 거지. 우리도 엄마 아빠 있어. 엄마 아빠. 너만 있는 거 아니거든. 왜? <웃음> 할머니도 우리 엄마 우리 엄마고 할아버지 우리 아빠고 그래. 아니야. <웃음> 그러면? 좋아해. 어, 맞아. <웃음> 그러면 엄마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불러? 말하지 마 말하지마 <웃음> 그런게 있어딨 <웃음> 싫어 부르지 마? <웃음> 네. 그러면 뭐라고 불러? 막 불러야 될때 <웃음> 있잖아 불러야 될때 있잖아 뭐라고 불러? 할머니 <웃음> 지라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라고 불러? 할머니 그래? 우리 엄마한데 <웃음> <웃음> 엄마 엄마 응. 엄마 니 응. 엄마가 고아빠라고 알았어 아 올라가서 앉아야지 올라가서 앉아 엄마 오오오 맛있어? 냠냠냠냠 엄마가 게 아니야 아니야 이 뭐지?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엄마, 난... 엄마 봐! 나 배불러! 나배불다 <웃음> 뭐지? 아빠 왔나보다 열어보게요 어? 짜잔 우와 우와 아리울떡 공방 아리울떡 공방 아리울떡 터바라기 공방 터바라기 공고 터바라기 공방 터 맛있어 고방터바거기 공방 터바라기 어방터거 먹어 본적터 혜견이인의질수로리씨 합격이에요? 불합격이에요? 합격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. 박수. 뭐진 예, 거네. 엄마 엄마 거 먹니? 안나. 아니. 이거 하 먹는 거 먹으려는 거 아니야? 아니네. 먹어 어? 아니 먹는 거 아니야. 먹는 거 아니야 이거. 어? 뭘까요?